Thank you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음, 네, 좋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음, 지금 유럽에는 지금 아침 일찍이라고 들었어요. 뭐 나라마다 살짝 시간이 다르겠지만 어, 여태까지 계속 이,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하다가 약간 시간을 늦춰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음. <웃음> 오늘 뭐할 건지 다 아시나요 혹시? 어, 대부분 그냥 한국말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 못 알아듣기는 알아 부분은 나중에 자막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한국어를 연습하려고 되도록 한국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 목소리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아, 어, 너무 빨라요? 아, 방금 했던 말은 지금 한국어를, 한국말 듣는 거를 그리고 한국말 쓰는 거를 연습하려고 저는 되도록 한국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 알아듣겠는... 잘못 알아듣겠는 부분은 나중에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설명은 때로는 영어로 할수 있지만, 어, 세션 진행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히 주무세요. <웃음> 다음에 언제 다른 시간대에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봬요. 천천히, 할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나요? 어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고요. 어 이건 굉장히 얘기가 길어요. 어 언젠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얘기해드릴게요. 네저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밥. 고맙습니다, 벌 m 니아 몰리나. From St. Louis, right? St. Louis. 음. 안녕하세요, Lil. 네, 오늘은 그림을 보고 일단 제가 묻는 말을 듣고 어,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적을 때 되도록 한국말로 말을 한국말로 크게 말하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You can't understand everything. I'll s u uh, b I'll make a sub subtitle after the session is over. So you can check back- you can check um, later uh, Pronunciation skill It's- it's really hard but you have to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어, 인도에 가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저 한번도 인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고 싶어요. 굉장히 흥미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어, 단어들 보이시나요? 미리 단어를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음, check your vocabulary in advance. 음. 네, 어서, 아, 인도요? 네, 언제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처음 사진 첫 번째 사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어, 쟁반 몰랐어요? <웃음> 네, 지금 이제 공부하면 되죠? 어, 4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어요. 네, 문장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밥은 어,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와플 사진이죠? 맛있는 사진. <웃음> 좋습니다. 땡기 어, 와이나 와플 사진. 네. 와플사진. 그리고 보이는 단어, 그냥 다 적으셔도 좋아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요. 음, 산딸기, 블루베리, 딸기, 쟁반, 네, 다 적으셔도 좋아요. 말하면서. 와플, 그리고 b 리 r r i e s That's right. 음. 인년 공부했어요? 네, 문장이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세션은 한 30분 진행했는데요. 두 번째는 좀 길어가지고 1 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좀 너무 긴것 같기도 해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한 30분? 좀 길면 40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뒤에 민트잎 아니에요? 민트잎? 잎은, 입인, 아, 잎은 잎인데, 저도 <웃음> 잘 무슨 잎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트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세종학당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해, 친절하시다고요? 인도에서요? 음. 네, 열심히? 지금도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지금 이거 와플 사진 맞아, 맞죠? 쟁반 하얀 쟁반 위에 와플이 사진을 꽉 채우고 있고요. 와플 위에 블루베리, 그리고 산딸기, 그리고 꽃들이 놓여져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나 할까요? 네, 지금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말 연습하는 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한국말로 진행할게요. 음, 와플 위에 딸기랑, 아니 딸기가 아니라 산딸기랑 블루베리랑 꽃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산딸기는 모두 몇 개인가요? 한국 통역사요? 네, 그럼 열심히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말하는 연습이랑, 듣는 연습이랑, 표현하는 연습이요. 음. 네개요 산딸기요? 음.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자신있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방금 했던 질문은 이 사진에 산딸기가 모두 몇 개인가요? 한국말로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을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딸기 is strawberry right. and 산딸기 is raspberry. 딸기 앤 and, 아, and santa, 네, 어? 전 서, 저는 서울에 살아요 어, b l a n 랑 s l e y b l a n k s l e 어, Blanksley, 블랑슬리. 저도 <웃음> Hello to Philippines! 안녕하세요, 라이언! 네, 지금 한 분만이 제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 의견이 똑같아서 그러신가요, 혹시? 지금 와플 위에 이 사진 안에 산 딸기가 모두 몇 개인가요? Hello, Meilin! 네, 지금 한 분이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산딸기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가 맞습니다. 와플이랑 산, 산딸기. 산 I think it's a typo, right? 와플이랑 산딸기랑 딸기랑 꽃. That's perfect. 음. 네, 산딸기는 모두 네 개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블루베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블루베리요. 지금 약간 레깅이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there's a lagging. So maybe answering is quite, kind of late. I think. <웃음> 고맙습니다, 대니. 여러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Oh, from Nepal. Nepal. Uh, namaste, right? Namaste. 6개 블루베리요? 6개. Thank you for answering, 어, 가하하43 어,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어, 네, 6개는 아니에요, 블루베리가 How many dialects are there in Korea? 음... Um, there are...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Jeju-do in South Korea. And even if it's the same province like same Gyeongsang-do, there'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some cities and the other cities. So there are a lot. Mainly like seven in South Korea. Right? Seven. Gyeongsang-do, Jeolla-do, Chungcheong-do, Gangwon-do, Gyeonggi-do and Jeju-do. Oh, wait, <laughs> wait a minute. Gyeonggi-do, Jeolla-do, Chungcheong-do.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6? Include 서울, maybe 7? I don't know. <웃음> 네, 와플이랑 산딸기랑 딸기랑 꽃 네, 이번엔 맞았습니다. 정확하, 정확하게 어, 스펠링이 정확했습니다. Thailand, hello! <웃음> 네, 블루베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아직 정답이 안 보였는데요. 블루베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사진에서 맛있게 보이는 블루베리하고 산딸기 볼수 있어요. That's very good. How is the life in Korean? I mean, uh, do you mean the word life? Uh, it's 생명 or 인생. Life is 생명 or 인생. 생명 and 인생 are different. 생명 is like more like physical life. and yeah, 생명 is more, more like physical like life. and 인생 is like your way of life or something like that. 음. 네, 지금 아 그리고 블루베리. 아,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를 빠뜨렸네요. 지금 질문은, 블루베리가 모두 몇개 있습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좀더 천천히 말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블루베리는 모두 몇 개인가요? That's right, Danny. 물건 셀 때는 1, 2, 3, 4잘안 써요. Lik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Pure Korean, like 순수한 한국어 단어들이 사용돼요. 예, 물건 개수를 셀 때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니. 아하, <웃음> you're using Google Translate to know Korean. <웃음> hmm. I use that too, Google, Google Translate. I think it's improving. <웃음> 네, 지금 답을 해주시는 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Uh, I don't see many answers yet. Maybe because I'm speaking only in Korean. Maybe. 음... 네, 블루베리가 7개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블루베리가 몇개 있는지 다, 아, 같이 한번 세볼게요. 7개요? 네, 정확합니다. 같이 한번 세볼게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블루베리는 모두 일곱 개가 보이네요. Oh, Papago is convenient? I have never used it yet. Maybe I'll try later.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와플 사진이고, 산딸기는 네 개, 그리고 블루베리는 일곱 개가 보이네요. 꽃이랑 딸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민트잎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웃음> 하여튼 이파리가 또 뒤에 보이네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게요. 얍!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이언! 네, 그럼 이제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음 음. 아, 안녕하세요. 네, 점심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음 한국어 해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한국어로 얘기를 들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한국어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산딸기가 넷개 있어요. 넷 개. Uh, when you say just 하나, 둘, 셋, 넷, then it's right 넷. But you don't say 넷 개. 넷 개. Take away 시옷. Underneath 네. Just, just. 네 개, And that's the way you say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that's the way you use it. 네, 네, 네 개. <웃음> 네,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음.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문장으로 써주셔도, 써주셔도 좋구요, 아니면 단어 하나하나 하나 써주셔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어, 뭔가 옛날에 프랑스 감성 사진이군요. I think you speak perfect Korean, Danny. 아주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Uh, why am I using boy? -네요? 네요. e o is like o h uh, kind of like I'm explaining as your perspective. like I'm just realizing there's a something. That's the way you use 네요 -yo or ~~하네 mm -hmm. it's like like I'm just trying to explain in your perspective. that's why <laughs> 한국어 개 어려워, 어려워. <laughs> 개 예. is like too much in a, a slang-ish way.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죠. 옷이랑 치마 네, 옷이랑 치마. 좋아요. 어, 저는 누군가 만나서 매주 시작어서 한국어 연습해요. 매주 시작어서 is kind of... I don't know what it is. 시작? 시작해서 매주... I'm sorry. <laughs> um. Oops. Should I pick up the phone? <laughs> Maybe later. <웃음> 옷, 꽃, 장문. Uh, I think you mean 창문, right? 창문, not 장문. Maybe it's a typo. 창문, window. 옷, 꽃, 창문. 이거 빨랫줄? 네. u um, cloth line, cloth, clothes line is 빨랫줄.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집. 벽돌로 된 집의 벽이 보이고요. 어... Uh, did I... Did I not write the sentence correctly? Which one? Oh! Kieran! 어... Uh, 매주 시작어시작어 looks weird to me. That's why. 네, 창문. 네, 일단 벽이 보이고요. 벽돌로 된 벽이 보이고요. 벽돌 means brick. 벽 means wall. 벽돌로 된, 벽돌로 만들어진 벽이 보이고요. 열려있는 창문이 보여요. 그 다음에 빨래줄이 있고, 옷들이 걸려있어요. 전문, 창문, I think, that's what, is that what you mean? 창문, window. 음. 네, 창문이 보이고요. 옷들이 빨래줄에 걸려있어요. Thank you, l u k e n d r a Ah, 창문, 네, 창문이 맞아요. 창, like, 찌 창문, 창문. That's a window. Oh, Divna. Oh, you have to work. h mm. Okay, later, later. And hope, hope you enjoy this session and see you later. Thank you. 창문, 창문 뭐예요? 창문 뭐예요? If you ask me that, then 창문 is window. 안녕, 엘론드라? 엘론드라, maybe 엘론드라. 음. 창문 앞에 빨래를 걸고 있습니다. That's good. That's good sentence. That's a good sentence.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빨래줄에 걸려 있는 옷들 중 왼쪽에 있는 옷을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어, 해달라고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요? 묻다랑 이미 비슷한가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like ask someone to give me a favor, something like that. Ex ask someone to give, give me a favor? I don't know, ask a favor, ask someone for a favor. Yeah, that's what I meant. Ask someone for a favor to the person you're talking to. That, that's the way you use 해달라고. <laughs> Alondra, Alondra. Um, I think I mispronounced it too, but. Uh, Elondra. Okay. <laughs> 네, 창문 영어로 window. 맞습니다. t-shirt. What is t-shirts in Korean? t-shirts -shirt, is just t-shirts or just t or even just shirts. t or shirts or t-shirts. 왼쪽에 걸려 있는 건 뭘까요? 왼쪽이요. 사진 왼쪽이요. 음. 음, 별 말씀을요, sweet potato. 음. <웃음> 네, 지금 답이 안 보여요. Ah... Uh, Danny says, 저는 매주 누구를 만나서 한국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He wrote the sentence for Kieran. Uh, you're welcome, Alondra, and thank you for liking my, channel, my videos. It's a pleasure to watch your videos on, in your classes. I already understand some words. We have different time, but I always look for your videos to practice. Thank you. You're very welcome, Virginia. And thank you for your comments. 안녕하세요, 선생님. Can you please give a small explanation? How 을, 를, 을, 를 are used? Is it only for objects? No, it's not only for objects. 을, 를. 아 을, one Mostly objects. like 은, 는, 이, 가, 을, 를 those kind of thing is very very complicated and that there's a lot to explain but still 을, 를 ones are relatively easier way easier than other like 이, 가, 은, 는 stuff uh, 을, 를 stuff usually for objects but sometimes 는 은 or 는 can be rep re replaced. Uh, 을, 를 can be replaced by 은, 는, sometimes. <laughs> uh, what is the better way to know Korean faster? Memorize a sentence. i memorize a sentence? Ah, uh, memorizing a sentence could be a good way. And you just adjust a small, like, one word, depends on situation, and you try to use Not just try to remember, just, just repeat through your mouth again and again, then somehow y o u get used to it. So memorizing a sentence could be a, could be a way, one of a, one of a good way. 사진 왼쪽 있는 옷 치마예요. What kind of particle? Uh, 사진 왼 사진 왼쪽에 있는 옷 치마예요. t h a t would be correct.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옷 치마예요. That's a perfect sentence. 치마인가요? 저 분홍색 옷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니. 오렌지색 치마 있어요? It's It looks like you're asking if I have a orange skirt, and my answer is no. <웃음> Your yeah, Danny making seems really advanced. That's what I think too. 네몇 분이 대답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왼쪽에 사진 왼쪽에 걸려 있는 옷은 치마 치마가 맞습니다. 치마 means Skirt, Thank you for answering.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좀 쉽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겠더라도 나중에 한번 subtitle, 자막을 보고 공부하시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어, 어, 센 c 스 사진 왼쪽에 있는 옷, 치마예요 Yeah, I'll, I'm repeating it again 사진 왼쪽에, the particle is 에 사진 왼쪽에 있는 옷, 치마예요 <웃음> 너나 알아? <웃음> Um, yeah, when I made that video, I was very excited. I mean, it, it was such a good idea. Good idea. Like, I felt it was a really good idea to make a video like that. And it was so fun making that video. And thank you. <laughs> You're welcome. 어려워요? Um, 네, 어려울 수 있어요. I, I know it's really hard. It can be really hard. Um, but I hope After the session, when I, after I make a subtitle, and you watch it again, and you confirm what, what I was talking about again, and you can, feel, you can feel, oh, that's what it was, like, just understand, and, uh, and you get better, that's what I hope, Priya. Uh, <laughs> I think you can be better. after a lot of trying hard... I a lot of try. <웃음> Thank you for liking my video. 네, 이번 사진은 요정도로 하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여기서는 질문 딱 하나만 할 건데요. 무슨 사진인가요? I started learning Korean two years ago, but I always lose my motivation because I usually study by myself. Yesterday, I decided to start again with my friends online. Do you have any tips to study online? Mm. Study by myself and decide to start with my friends. So, study together with your friends, right? Mm. So, try to communicate with your friends in Korean like yeah, t h a t just I mean, when you have to speak Korean, then you, you'll get better after you're trying mm. <laughs> Oops. Hmm. oh, hello to Morocco What do you usually do during the day? I'm thinking about the idea about the about, uh, next video like how, like how to explain such thing like something if there's something I want to explain and I spend a lot of time on how do I how should I explain like usually like how should I make uh, example sentences I spend a lot of time speaking, h uh, thinking about example, examples. And I also had some some jobs, like teaching jobs, like not Korean, like guitar and some board, board game, kind of like a chess named a d paduk I teach those things during the after school classes. 색깔 야. Yeah. 여기 보시면 무지 무지개 색깔 파스텔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크레용. 예. Yeah. different type of crayon. it's a uh, it's called pastel. <웃음> 사진이에요. 네. 색깔 많이 보인 사진이에요. 네, 색깔 많은 색깔의 Uh, 파스텔들이 있는 사진이에요. You can say like that. 무지개색 파스텔 있어요. That's good! 무지개색, 무지개색의 파스텔들이 나란히, like in line, 나란히, line by line, something like that. One by, uh, one, by one, in line, it's like 나란히, 나란히 놓여 있어요. 네, you can say like that.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밑에서 다섯 번째 파스텔은 무슨 색인가요? <웃음> Thank you, Yura! 음, 밑에서 다섯 번째 파스텔은 무슨 색인가요? <웃음> I see your an answer. I see an answer. Yeah. <laughs> Thank you for answering. 이번 질문은 좀 쉬웠나요? One more time coloring pastel? One more time? About the picture? Explain the sentences? If you're asking that, then... 네, 무지개색 파스텔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And the question was, 밑에서 다섯 번째 파스텔은 무슨 색인가요? 음, hmm. I feel like I understand Korean a lot better than I can speak or write it but I don't have anyone to practice with in real life, sadly. Uh, yeah, many people feel the same, I think. You're not alone, so... Um, but just... Just type, try, try to write in Korean, in confidence. Um, that's what I suggest you, suggest to you. Uh, can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Uh, 밑에서 다섯 번째 파스텔은 무슨 색인가요? Eh, 나란히, 나란히, one by, one by one, in line, that's 나란히. That's correct spelling, 나란히. Mm. 안녕하세요, 에비 mm. uh, Some people wrote down, ah, yellow. Uh, Monjo, Monjo wrote, ah, yellow. Can you, can you speak that in Korean? Can you type, write that in Korean, and maybe speak in Korean too, I hope. How do you speak English so well? It's a very long story. Someday, I'm gonna make a video about that. Um,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녹색, 파란색. Oh, five colors here. <laughs> 다섯번째 파스텔은 노란색이에요. 네, 밑에서 from the bottom 밑에서 다섯번째 파스텔은 노란색이에요. 음. 음. 빨간색이랑 오렌지색이랑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is the right spelling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밑에서 from the bottom 다섯번째, fifth one 파스텔은 uh, red, another red, orange, another orange, then yellow, so it's 노란색. 노란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I have to sleep now because it's too late. Oh, thank you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sleep, Alondra. And you too have a nice day. I mean, nice day tomorrow. 수고하세요. Yeah, that's That's right uh, spelling. 노란색이에요. That's right. Hello to Ukraine, Pablo. Sounds like a radio voice. <laughs> 선생님 선생님 is teacher and student is 학생 학생 학생 네, 노란색이에요. Uh, usually, 노랑 or 노란색 When you say 노랑, you there's a i n on the bottom in 노란색. When you attach 색, you use neon the bottom of a syllable. So 노란색 or 노랑 노란색 and 노란색이에요. That's great, 먼저. n j o Oh, Korean have problems with sentence structure in English, right? I know, <laughs> I know. Since the stru structure is really different. That's, yeah, I know that too. 학생, oh, 학생, oh, maybe I can type it, 학생. Mm -hmm. Uh-oh, I mistyped it. You see, my typing speed is too slow. Don't laugh at it, though. <laughs> yeah, and... 다음 사지,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사진. 무슨 사진인가요? 학생. 예, yeah, 학생 is studen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녹색 and 초록색? Um... They both originated from Chinese characters. Um... 녹 in 녹색 and Chorok in Chorok색 is the same Chinese characters. Like... Um... Literally, in Chinese character, 녹색 is just green color and Chorok색 is like Uh, what grass? Grass, green color. Choice like grass, in Chinese character. So, just green color in grass, green color. That's that's the only difference. <laughs> <laughs> Banana, photo. Cute photo. Yeah, it's a cute photo. I like this photo. 바나나, 이 사진 너무 귀여, 귀여워요. Yeah, that's perfect, Korean. 이 사진은 바나나입니다. That's good. 노란색인 바나나, yellow banana. That's great. 음, um, 혹시 노란색 돌고래 사진은 아닌가요? 돌고래 사진. Picture of a dolphin, yellow dolphin. <웃음> 포도, yeah, there's a, po there's a grape in a cup, 포도, grape, that's right. 돌고래 <laughs> 바나나 신기하다, 그럼 노랑, o 노란색, yeah, i t 노랑, o 노란색, Uh, what would be a good way to say or, or in Korean in this sentence? Uh, 노랑, uh, I, I 노랑, 아, 아, 아, 뭐가 노랑, 아, 예 노랑 아니면 노란색이에요. And, oh, t h e r e s a better way. 노랑 또는, 노랑 또는 노란색이에요. That's the, that's a better way in this case. 노랑 또는 노란색이에요. Gooseberry를 먹는 바나나 볼수 있어요. Um, yeah, you can see gooseberry. I never heard of gooseberry. Maybe that's the, the red thing is gooseberry. Gooseberry를 먹는 바나나 볼수 있어요. 네. 아, 맞아요. 돌고래 같아요. Yeah, it looks like dolphin to me. Such cute dolphins. 노란색은 노랗다, 누렇다. 같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색깔 중에 비슷한 차이가 있나요? Oh, the question is, 노란색 is yellow, and 누런색, 노랗 다 is like yellowish. Um, yeah, th and there's an example, the other color is like red one, 빨간색, 벌건색, 붉은색, those two are reddish colors, 붉은색, more like 붉은색, 벌건색. 붉은 t really, but is like reddish color, and p is blue color, and p is like bluish color. 네, 음. 예, 문장 잘 이해했어요 yeah. <웃음> 돌고래로 진화하다가 중간 모습에 멈춰버린 바나나들 t h a t s funny. <웃음> 노랑 또는 노란색이에요 네, 감사 네 맞습니다 그게 또는 예 또는 Yeah, n e v e r d i c told me the red berries. Oh, red berry. Um... Red berry, yeah, I think, I think that's right. Mmm, <laughs> mm, gooseberry, okay. I learned, I just learned. Yeah. Mm. 아, 여긴 질문할 게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음... 그럼 사진... 어, 벌써 43분이 지났네요. 한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오늘 세션의 마지막 사진. 어... 무슨 사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웃음> You're welcome, sweet potato. <laughs> You're welcome, meelin. Oh, I thought it was cherry. Mm, but, oh, oh, but, or maybe it's like, it, it was gooseberry. I don't know. <laughs> Banana cherry and podo yuri. Yuri cup. Oh. Glass is 유리, but in the previous picture since it, it was a cup, you say 유리 cup or just cup, not 유리, not just 유리. Hmm. 아이랑 카메라, that's a good title. 멋진 제목, 제목으로 제목 아주 좋은 것 같아요. Uh, you don't have, okay, I understand it's, Korean is really hard so don't worry about it. 로즈는 Uh, 장미, 로즈는 rose, 로즈는 한국말로 장미입니다. 아이와 꽃이에요. That's good. 카메라, 아이, that's right, that's good. 아이가 카메라로 꽃을 찍었다. Oh, it, it is in a past tense. And you can say like that. Uh, I think, 아이가 카메라로 꽃을 찍고 있다. It would be more accurate in my opinion. 찍고 있다. Like present tense. 아이와 카메라. That's right. That's good. <laughs> 1920년대 카메라 들고 있는 꼬마. Everyone understood this sentence, right? 1920년대 카메라. Old-fashioned camera in 20's cam camera. Holding, like 들고 있는, uh, like holding a kid holding camera in nineteen twenties. Well, what makes it a past tense? Cause, uh, I mean, um, t h e r e s a sentence 아이가 카메라로 꽃을 찍었다. And 찍었다 is a past tense, so you can say it like that. But uh, in my opinion, it would be better to say 아이가 카메라로 꽃을 찍고 있다. I think that would be slightly better. This has been so helpful. Oh, I'm glad it was helpful. Thank you! a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What is the term in Korean to say? Infinite? infinitive form. Uh, <laughs> let me check inf what <laughs> infinitive means. Uh. 동사 원형. Uh. Uh, 동사원형 I think that's the, that's the question of, answer of the question 동사원형 Like, original, original shape of a verb That's what it means 동사원형 아, 재밌었어요? 꿀잼이었어요? 아, <웃음> 댓글, 예 저도 댓글 읽는 거 재밌고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yeah, yes, I live in Korea. 새벽 2시에요 벌써? 와우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weet potato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술이 문제야, 문제 술? Anyone drunk? You drunk? You... Take some drink? Snap in? 쌤, 뭐예요? Uh, I'm not sure I understood the question, Bob. Oh, do Korean vowels have names like the Korean consonants do? No, just... 아, i s just 아. That's the, that's the name. 아, 에, 이, like 야, 여, 요. That's just the name. 아, 재밌어요? 네, 저도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았다고 하니 저도 기쁘네요 Sam, yeah, Sam is, oh, Sam is short of 선생님 like friendly way to say 선생님 is Sam 어어 <웃음> 술이 문제야 문제 아, y o r e song? Yeah, yeah that, I think they r e t song, yeah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션은 요것으로 마칠게요 네, 좀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재미있는 하루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Oh, it's late. I mean, yeah, it's about to end. Sorry about that. 혹시 유튜브에서 바둑 가르칠 수 있어요? Um, 음... <웃음> 글쎄요, 저 유튜브에서 바둑... 어...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보다 잘두는 사람도 많고요. Um,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방과 후에서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네... 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가,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d a 네, 오늘 수업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길 바라고요 음... Um, 네, 요번주 일요일, 한국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몇몇 분들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여하기 힘들건 저도 이해합니다. 네, 뭐못 시청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건이 된다면 좀더 자주 다른 시간대에 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봐 주셔서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